안녕하세요 소장농 여러분 게임빌 프로농사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2019년 11월 26일 리니지2보다 하루 먼저 출시된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입니다 무려 캠프야죠캠프야는피처폰 시절의 영웅석이 이노티아 연대기와 더불어 저의 외로움을 달래준 3대장 중에 하나였죠. 그땐 모바일 게임이 패키지로 팔았었고 뭐한 2천원에서 4천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물가가 참 많이 올랐어요. 내월급만 그대로지. 아무튼 나만의 투수 타자를 키우는 시스템은 혁신 그 자체였고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봅니다. 장점부터 가죠. 슈퍼스타즈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동안 캠프야에 나왔던 인지도가 있는 마선수, 그러니까 마타자와 마투스를 싸그리 긁어왔습니다. 메디카, 어거지조, 붕붕머신 이런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정신세계 깊은 곳,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추억을 끄집어내서 기대감을 살살 고조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다음 장점은 매니지먼트 모드와 플레이 모드의 조합입니다. 나만의 선수를 포지션별로 키우고 키운 선수로 팀을 꾸려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투수가 부족하면 투수를 키우고 야수가 부족하면 야수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선수를 농사짓는 재미가 있죠. 수학의 계절을 기다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으면서 개투, 마무리 투수까지 다 키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키워서 내가 만든 팀으로 다른 사람들과 즐기는 야구 게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뭐 장점은 이쯤 하고 단점으로 가보죠. 야 이놈을 내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이태리 장인 마냥 공 하나 하나 스트라이크 꽂아가면서 키웠지. 맞좀 한번 볼래? 하면 딱! 어? 응? 세번밖에 못해. 그러니까 1이닝도 아니고 그냥 세타석 안타를 맞던 볼넷을 주던 삼진을 잡던 그냥 세타석 타자로 해도 똑같습니다. 그냥 볼넷이던 몸에 맞는 볼이던 그냥 무조건 세타석 나머지는 다 그냥 AI가 한다 그거예요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매니지먼트와 플레이를 조합시켜 놓은 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비율이 어정쩡했습니다. 매니지먼트 90대 플레이 10으로 조합을 해버리니까 이게 야구 게임인가? 야구팀을 키우는 게임인가? 아니 키우면 뭐하나? 내가 하질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하그 옛날에 소작농의 기분이 이랬을 거 아닙니까? 농사 다 지어놓으니까 땅 주인한테 줘야 되고 난 그냥 세타석 새벽 2시까지 오라지게 농사지어서 난 겨우 세타자 상대하고 꿀은 지가 다 빠냐 아니지 그렇다고 또 꿀을 빠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AI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오지게 뚝까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땐 분명히 게임빌 프로야구였는데 AI가 할 때는 게임빌 아마추어 야구가 돼요 우리 편이 웬만하면 집니다 진짜 이 영상을 빌어 한화 팬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부처가 돼야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화팬분들에게 이 게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아, 뭐요? 현실에서 지는 걸로 충분하다고요? 아, 그러면 한화팬분들에게도 추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점 보시죠. 야구 게임인데 OPS, 도루, 볼렛, 사구 등꼭 필요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주 이상합니다. 타자는 그냥 타점만 올리면 베스트. 투수는 그냥 삼진만 잡으면 베스트입니다 아니 6이닝에 2자 책점 1삼진인데 노말이라고? 류현진이 매번 이렇게만 던졌어봐 진짜 노말이 뭐야 노말이 분명히 야구 게임인데 야구로 평가하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이전에 우리가 했던 캠프야는 기껏해야 엄마의 도시락을 사가면서 선수를 키우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이 게임은 트레이너를 육성하는 게임입니다 물론 트레이너는 뽑기로 얻어야 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의 도시락은 왜돈 주고 산 거야 엄마가 싼 건데 아무튼 트레이너가 강해지면 그 트레이너가 키우는 선수도 강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과금 가격 뭐죠? 이 게임에 뭐 회사 명운을 걸었어? 아니지, 명운을 걸었으면 오히려 더 친서민적으로 다가가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박리담에 이런 거좀 해주면 안 되나? 어쨌든 일정량 이상 뽑기를 진행하면 레전드를 보장해주는 천장이 있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플레이를 해본 결과 가성비도 가심비도 만족하기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이슈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플레이할 경우에 역시나 발열과 배터리 소모가 엄청납니다. 물론 이건 옵션의 타협을 통해서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긴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어차피 라이센스를 사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판타지 야구인데 역캐는왜못 만드는 거냐? 아 마지막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아무튼 이렇게 부정적으로 리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1월 29일 저녁 11시 대본을 마무리할 무렵 공카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장문의 개발자 노트죠. 샬라샬라 샬라샬라 요점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왼손 내야수처럼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정 나만의 선수 타격 난이도 조정 전력차에 따른 승패 영향력 조정 그리고 게임 참여 규칙 등 유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임이 되겠다 라는 거죠 드디어 이 지읒 같은 소작농을 탈출할 수 있게 내가 농사지은 걸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사실 리그 같은 경우는 어차피 AI와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체 조작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예전 프로야구 시리즈에 있었던 찬스만 플레이, 투수만 플레이, 타자만 플레이, 전체 플레이 등 요소를 다시 도입을 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 어제 리뷰를 끝냈어야 신나게 까는 건데 왜 갑자기 유저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난리래? 그래서 그 마지막 역행은 어떻게 됐냐? 사실 클로즈 베타나 오픈 베타를 통해서 아예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서 출시되었다면 역대 끝 갓겜이될 수도 있었던 비운의 게임 하지만 한달뒤 또는 두달 뒤의 미래가 기대되는 게임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